굿쌤! 야 어우, 무서워! 굿쌤! 아, 아이고, 다친다 야. 오. 야. 오! 오! 나이스! 오, 나이스! 감사합니다. 아. <목소리> 와 이거 무거 저. 아 어디가노 와와 절로 간 어디가노 뭐고? 물수재비 야! 아 나도 불러 가노. 거. 야! 아! 나이스! <웃음> 안 되네. <웃음> 아, 푸아이칠 걸. <웃음> 죽었나? 와, 도노 갑자기. 오, 잘라. 뭐고이고 <웃음> 됐다. 미사해 갑니다. 아이고. 볼, 볼. 우와. 와 어, 김사장님. 어. 자, 됐다.